응? 너무 n 해 행복해? 금비야 행복해? 나도 행복해. r e 아이고이쁘 i 이 l put 다 t I will put it. I w i 하 l put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 생일 축하합니다 후! <웃음> 네 오늘은 4월 8일 저희 금비의 첫 번째 생일입니다 금비가 2022년 4월 8일생 은비가 2022년 3월 31일 생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은비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이렇게 생일을 맞아 어 여러분들 친구들 제 친구들이 생일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애들 생일파티를 해줬는데요 그 영상은 보시죠 은비 생일 축하해 어? 은비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비 생일 축하합니다 오! 선물 을 받았지만 첫번째는 추를 많이 받았고요 두번째는 이건 제 친구가 바인미에서 팝콘 숨숨집을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,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생일 선물은요 요 바로 보시는 캣타워 입니다 캣타워 이게 네로 캣타워에서 보내주신 어, 소형 캣타워 인데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네로 캣타워에서 선물 받은 4단 4단 미니 투명 해먹이 있는 캣타워입니다. 우리 은비 <웃음> 너무 편하겠지 않나요? 이 제품의 이름은 소형 캣타워 미니 캣타워 투명 해먹 네로락스에 있어요.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관심 고객수가 벌써 561명이에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많은 집사님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, 탐 내시고 계시다는 거지.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영상 보시면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라고 알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이 이렇게 완전 처럼 배송되진 않거든요. 어, 우선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조립 과정이. 이게 네로 투명 해먹 미니 캣타워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생일선물. 어, 아, 벌써 돌이야. 내 새끼들 벌써 돌이야. 생일선물인 네로 투명 해먹 미니 캣타워를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가 <불음> 은비야 좋아, <불음> 좋아, <불음> <자>, 좋아 <불음> 겠지 어, oh, yeah. <불음> <불음> 은비 신났어? 응? 은비 신났어? 아유 귀여워 <불음> 은비야 은비야 너무 좋아? 응? 어? 은비 좋아? 행 <불음> <우연? 불음> <응? 불음> 봐봐요 야, 너 행복하냐? 야, 너 진짜 행복해하는 거 같아요. 우리 네. 아이고 이쁘다, 아이고 이쁘다, 아이쁘다 좋다, 응? 아, 좋아. <웃음> 신난다. 어, 너무 잘 놀아. 아, 이 이. 은비, 은비, 아, 얘 얼굴에 신나미 보여. 신나? 신나? 눈빛이 신나? 아주 생일선물 제대로 받았네? 어? 생일선물 제대로 받았어 아이고 제가 이거 조립을 지난주 은비 생일날 그니까 금요일, 토요일 날 했어요. 4월 1일 토요일 날 했는데 아빠랑 같이 조립을 하면서 어 30분 좀안 걸린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설명서가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되어있진 않아요. 한국말로 되어있지 않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그림만 보고도 뚝똑뚝딱 조립이 가능하더라고요. 조립이 정말 어렵진 않았어요. 너무 너무 쉬웠어요. 음. 그리고 이 제품이 보니까 엄선된 소나무 뉴질랜드산, 뉴질랜드산 소나무 말을 사용했더라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나무 결이 남달라 완전 오!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짜잔~~ <웃음> 요! 네로 캣타워의 캣, 미니 캣타워 같은 경우는요 높이는 142cm 고요 그런 다음에 이맨 위에 원통의 지름은 42cm 그리고 바닥 바닥의 지름은 80cm입니다 너무 귀여워~~ <웃음> 여러분 이것 봐요 <웃음> <웃음> 여기 중간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어서 애들이 이거 갖다가 잘 놀기도 해요. 어. 이게 두 가지 스타일이 되어 있어요. 우선 제가 보면 맨 아래, 아래를 1층, 2층, 여기 2층은 여기가 3층, 4층으로 봤을 때이 3층이 이렇게 반투명. <웃음> 얘왜 이렇게 귀엽죠, 여러분? 반투명. <웃음> 투명 해먹으로 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2층처럼 플랫으로 된 스타일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,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면은 이 투명해머가 왜좋냐면 이렇게 아이들의 배랑 발, 발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 은비야 좋아? 응? 은비 좋아? 응. 두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호에 맞게,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집사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스타일, 색깔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하나는 블랙 앤월넛 우드고요. 저는 실버와 체리 우드를 선택을 했어요. 왜냐면은 블랙 앤월넛 우드 같은 경우가 좀더 어둡거든요. 그래서 저희 집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까 이 밝은색을 색상하는, 선택하는 게 집이 좀더 넓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실버 앤 체리 우드를 선택했습니다. 우리는 이 높은 맨 4층을 되게 좋아해요. 어.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. 올라가서 저렇게 슈퍼 아이는 저를 맨날 내려다 보곤 한답니다. 네, 여러분 그 아이들 고양이들이 어, 성, 성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크래쳐 이런 벽 같은 걸막긁잖아요 그래서 이 캣타워 중간에도 이렇게. 프리미엄, 천연 사회잘상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어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긋기도 하고, 휴식도 취하고, 놀이도 할수 있고, 모든 것을 여기서 다할수 있더라고요. 거기다가 이 프레임은 메탈 프레임이에요. 메탈 프레임이라서, 어, 무겁진 않아요. 무겁진 않은데, 단단하고, 막 이렇게, 어, 우직해서, 여러분, 이게 뭐, 이게 쓰러지거나, 이런,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움직이기는 정말 가뿐해가지고, 어, 편리하실 거예요. 편리하실 네, 우선 여러분, 이 제품은 해외 배송이에요. 해외 배송 되고 난 다음에 검수를 엄청 꼼꼼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, 중 하신 다음에 받으실 때까지 약한 14일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아요. 그래도 이게 왜 좋냐면 중접수부터 확인 그리고 배송까지 일대일 맞춤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, 어, 궁금해하지 않고 어, 오겠거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, 그리고 이 제품이 해외배송이에요 해외배송 된 다음에 검수를 엄청 꼼꼼히 해주세요 꼼꼼히 해주시고 보내주시기 때문에 뭐 중간에 파손이나 이런 거 걱정 을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경면 파손이나 뭐 불량사태가 발생한다면 어, 수리비를 7일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100% 환불을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캣타워 자체가 아이들한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고양이한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원래 조그만 캣타워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좀큰 캣타워 좀 튼튼하고 좋은 놀이 감이 되게 많은 캐털을 사주고 싶었는데 요번에 아이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좋은 캐털업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이, 이게 제가 지난번에 (4월 1일) 날 조립한 도중에 이게 어느 정도 형태가 완성되니까 음비랑 금비가 아니 놀고 이런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인 저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어? 좋은 거 사줄걸 아 그래도 이 덕분에 내로켓타워에서 이런 좋은 제품을 제가 알아가지고 이런 제품을 아이들한테 선물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울컥하다라니까 진짜 아이들이 이, 이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좀 우직하고 좀 단단하고 그다음에 놀이기가 많은 이런 요소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캣타워를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어, 자리도 많이 차지 않고 집, 저희 집이 좀좋아요 좁은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4단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고 편히 쉴수 있게도 좋고 모든 걸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저희 집처럼 약간 이렇게 집이 좀 아담하신 분들은 이제품을 정말 추천합니다. 만약에 집이 더 넓으신 분들은 더큰 타워, 큰 캣타워를 사주시면 더 좋아하겠죠. 근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은비가 여기서 맨날 밤마다 잠을 자는데 너무 행복해요. 은비, 은비가 여기 앉아 있을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다시 한번 내로 캣타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음.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